여러분 오늘같이 둘러볼 살책은 신촌그랑자의 34평 A타입입니다 트레이베이 판상형 구조로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34평은 4인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죠 이 집은 여러분이 포털에 서 참고하신 평면도하고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평면도에 표시해드릴게요 전세는 8.5억 수준이고요 매매는 18억 이상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을 둘러볼 살책에는 방인이고요 현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집에 있고 현관입니다 30평대는 양쪽에 신발장이 있죠 신발 수납공간면에 전신거울이 배치되어 있고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총 4구액인데요 한 구액은 창고로 쓸수 있도록 한게 특징이에요 수납공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게 느껴지시죠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변기, 세면대, 욕조, 슬라이딩 형태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30평대 화장실 크기죠. 베이지 톤으로 통일성 있는 색감을 주었고, 벽 가운데 포인트를 줘서 심심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첫번째 침실입니다 붙박이장이 있고요 창 너머로 발코니와 실외기실이 같이 있습니다 크기는 3.5m, 3.4m입니다 잔여 침실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킹사이즈 침대를 놔도 1m 이상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발코니가 궁금하실 텐데요 방에서 가려면 창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실에서 둘러볼게요 두 번째 침실입니다 보통 안방이라고 하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창이 크게 나있습니다 창문에 가드가 있네요 크기는 3.8m 3.7m입니다 평면도하고 다르게 발코니는 맞은편 침실에 있어요 창문 밖 풍경을 볼까요 단지내가 보이시죠 멀리 아파트 공사 현장도 보입니다 2021년 3월에 입주 예정인 마포프레스티지 자의 현장이에요 보통 저층비를 정원뷰라고 하죠 중간에 트인 공간이 있어서 나름 개방감이 있습니다 덤으로 한가지 조용하기도 합니다 조용함이 느껴지시나요 드레스룸입니다. 펜트리 공간과 화장대가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은 워크인 클로젯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옷을 정리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화장대는 전면 조명이 있어서 좋네요. 조명이 위에 있으면 얼굴에 음영지역이 생겨서 화장이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부부 욕실에 왔습니다. 변기, 세면대, 슬라이딩 형태 장이 마련되어 있고, 욕조 대신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거실 욕실하고 비슷하죠? 중앙 패턴 타일 등 공용 욕실과 통일된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침실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크기는 3m 2.8m입니다. 여기가 제일 작은 침실이고요. 킹사이 침대를 놓으면 여유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터제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행면도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발코니하고 대피 공간이 달라요. 발코니까지 있으니까 공부하다 답답하면 창밖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침실에 있는 발코니입니다. 대피공간하고 발코니 공간만 있는 단촐한 구성이에요.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잘 감이 안오는데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전망 한번 볼까요? 아까 본 뷰하고 반대편입니다. 단지 중앙광장이 한눈에 보이죠? 뷰가 단지 밖을 향해 있지 않은 게 아쉽지만 생각보다 개방감이 있습니다. 전망은 중층, 고층, 저층 각자의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부엌입니다. 디벼자형구조죠.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상부장, 하부장이 보입니다. 인덕션, 후드, 싱크대, 그리고 환기를 위한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오른편으로 다용도실이 있어요. 그리고 김치냉장고 냉장고 공간이 있어요. 양옆에 그리고 위에 수납공간이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없으신 분은 장을 따로 짜셔야겠네요. 부엌 옆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보일러와 수납을 할수 있는 선반이 있고요. 세탁기용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환기를 위한 창문도 마련되어 있죠. 드디어 하이라이트!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면 분할식 창이라 위만 개방됩니다 아트월이 있고요 아트월에는 조명 난방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크기는 4.7m 3.9m 입니다 20평대 보다 30평대 보니까 거실이 확실히 넓죠 3베이 구조는 가장 대중적인 만큼 구조가 익숙하고 실용적입니다 여기가 메인발코니입니다 거실과 첫번째 심실 사이에 있습니다 실외기실과 연결되어 있고요 창문이 있어서 전경이 보이죠 전동빨래건조대가 있고요 수도가 있어서 세탁기도 놓으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인면불안시청이라서 미만이 열립니다 전경을 좀 볼까요? 익숙하시죠? 처음 보셨던 전망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치 채널과 함께 신촌 그랑자의 84A 타입까지 살펴봤습니다. Oh,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침실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익숙한 3베이 형태였습니다. 수납 공간 허무롭게 노력한게 느껴지셨죠? 신촌 그랑자의정평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전월세, 매매 대이 궁금하신 분 댓글 참고하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Your... 뿅.